직접 만들어 볼까요?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귀여워. 짜! 자 꺼져. 빨리. 아. 귀여워! <웃음> 어? 꽈자, 꽈자. 와. 아, 와. 귀여워. 와. 마지막으로 와. 이거. 이거 그리고 아, 이런 거 있고요. 어. 이파도 이런 거 있고요. 파도살 파도 이런 거 있고요. 우리 마음. 음. 어. 아쯔들을 향한 우리 마음. 수술을 예. 시작하지, 수술을 시작하지. <웃음> 메스. 메스. 메스. 메스. 메스. <웃음> 메스. 오늘 준비 완료. 아 초콜릿을 어떻게 녹일거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에다가요. 초콜릿을 네. 넣은 다음에요. 네. 따뜻한 물에다가 넣고 이렇게 저어주는. 거. 거. 대신 하죠. 중요한 거 초콜릿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러면 망해요. 띠띠. 화이트 초코 좋아. 저도요. 나도. 난 다크 초코. 저는 밀크 초코. 주윤이는 다크 초코잖아. 아니에요. 뭐 아니야? 전다 좋아해. <목소리> 얘는 진짜, 얘는 항상 항상 진짜 좋아해. 주아이단거 진짜 좋아. 카카, 음. 짜잔난 <목소리> 초코. 윤준이 먹었어. 너무 배고파요. <웃음> 음. 음. 그럼 여러분 저희 중장 한 모습으로 만나자고. 우아가게요우짜잔 초콜릿 녹이 왔습니다. 이제 딱 만들기 시작하면 돼요. <목소리> 준비 완료. 흰원을 한번 보여주세요. 저는 화이트 초콜릿 좋아하기 때문에. 간뜩 붙여도 떨어질 게 분명해요. 오, 데코로두 개. 짠! 무서워. <웃음> 아이 아, 저는 다크. 저는 띠, 화이트. 한 번. 뭐? 네. 왔어. 음. 그럼. <웃음> 짠, 저 하트를 만들었어요. 보세요. 아이야. 제, 아, 제 마음이에요. 길다란 거 붙였어요. 사실 뺨빼로 어디... 초등학교 빼빼로 어디... 때 만들어 보고 진짜 아, 처음 네. 만들어 보잖아요. 여기요? 다원이의 빼빼로 완성 이거 어때요? 저좀 뭐. 이번에 깔끔하게 만들어봤어요 오 이쁘다 이쁘죠? 되게 좋아하는 색깔인데? 나는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색으로 나도 이쁘죠 이 빼빼로의 주인은 누구 누가 봐도 강시한 빼빼로 왜냐? 보라색 카트를줬기 아, 아. 때문이야 아찌 사랑해 아, 아. 이리 여기 전체적으로 묻혀봤어요. 이거 진짜 맛있을 것같아요 저거 진짜 맛있다. 이건 무조건 내 거야. 다언이가 만든 거니까 꼭 먹어 뭐뭐 드셔보세요. 초콜릿에 물이 들어가면 이 초콜릿 다 버려야 돼요. 흥중한 자가. 어머! 왜? 어머 주세요. 개거리 돼버렸어요. 어머! 기다리세요 잠시만요. 어 내가 화이트 초코 다 녹았어요. 어 이리 오세요 화이트 초코 씨. 아? 네.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컨셉을 얘기해줘요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맛으로 승부하겠다 기호 1번 바베로 다비로, 바베로의 모든 모양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제 거는 침승 같은 매력이 있어요 맛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아가! 보라색 카트로 누가 봐도 시안이가 만든 걸로 한 분들이 받으면 아수 있게 보라색 카트로 채워왔습니다 아, 주윤이 컨셉 따라하다가 약간 실패했거든요. 너는 얘로 가자. 주윤이 와. 진거인멸 <웃음> 니가 <웃음> 만주윤이 지금 길이 바꿨어요. 저는 최대한 빼빼로처럼 나무가 많이 안보이게 아, 나무? 나무요? <웃음> 나무 색깔이. <웃음> 저는 일부러 이 했어요. 디테일이죠. 이거 보시면은 열이 거구나 하고 드시면 됩니다. <웃음> 저는 사람 만들어봤어요 프로젝트. 저를 만들려고 했는데, 조금. 이게 아니, 조금. 그, 조금... <웃음> 누가 먹게 될까? 제가 만든 거요? 없어요. <웃음> 아니야, 있어. 있어요. 윤전이가 만든 거. 제가 귀엽다고 했는데. 이거. 이거 두 개.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단추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단추 같은 느낌을 내지 못하고 옷까지 망쳐버린 그런 케이스. 여러분들이 먹기 전에 우리 배탈 안 날지? 아니 다원이가 엄지 제거. 아니 다원이가 쓴 초콜릿 안에요. 이게 섞여 있어요. 여러분 음 맛이 부정직습니다 유실했을 음 거거든요. 오. 여이 보시면 아리아 질러 아, I, A, Z, 하트, 하트. 이거봐요 산발 머리카락 이거 받으시는 분은 두 개를 한 번에 먹었어 쌍쌍 빼빼로 이것도 바닐라 앤딸기 아, 내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있어 진짜, 음. 이거 넣을 것도 없을까요? <웃음> 이거는 넣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나는 핑계 로는 비뉴즈 아쉽겠다 와, 그러니까 수고 눈독이었어요. <웃음> 네, 저희 이제 빼빼로를다 만들고 예쁘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. 시작, 시작. 시작! 시작! 하나씩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하고 이따가 저희의 마음과 비슷한 커다란 하트 이렇게 언니의 첫빼빼로 완성. 와, 귀여워. <웃음> 나눠서 드시는거예요 아리아즈 하트 <웃음> 꼭뭐여주시야 되요. 아리아즈 하트 응. 에이 에이 어디있어요? 에이 에이 관 <웃음> 아이! 짠! <자>, 에이 <웃음> 이 보라색 하트 이었다는 주은 주은 어? 조심하세요! 어? 아! 아! 띠로리! 띠로리! 주은이가 아. 부셔졌어요 안 돼요. <웃음> 이거 사진으로 드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많은 얘를 해볼게요 그거 어, 어, 하트 어, 모양이다 어, 어. 어, 귀여운데? 어때요? 하트 안에 하트가 있어? 아 귀엽다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비돌이쓴 눈사람이에요 이거 뭐예요? <웃음> 시크한 그냥 빼빼로도 하나 있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넣을게요. 어 그래요? 아몬드 아몬드로 써? 뭔가 유니크 하나 둘셋오맛있겠어요 오! 완성. 짜잔. 짠 와. 인간 사랑 사람이랑 개비 방망이 내가 뭔가 <웃음> 단추 하나 잘못 달린 빼빼로 친구랑요 아! 살았다 살았다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친구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아 제가 공간. 만들었어요 이거 귀엽다 이는 내가 만든 건데 아. 이건 제가 만든요 보라색 언니안줄 <웃음> 거예요? <웃음> 내가 <언니는 들어야>? 안 찍겠는데 <웃음> 특별히 줄게요 너 들어가 들어가, 들어가. <웃음> 화이트 초콜릿 다크 초콜릿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박준영. 많이 세요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